챌린지 열게 해준 두 번째 동행 프로젝트 주인공 가수 이신언님과 마초마리님 감사합니다. 끝으로 저 아니아니 아니 챌린지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챌린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